마우타입니다마오타 t a i m 마 u t a i m o b o k 이거 맛있겠네 마우타이50몇 도짜리 마셔봅니다 r i Mashi, m a s h 다 m a 이게 이게 a s h i 있고 s h i Mashi, Mashi, Mashi, 짜 a s h i Mashi, Mashi, Mashi, m a s h 챙겨야 돼요. 그 거품이 쉽게 없어지면. 아 여기 있을 때, 때 이, 이 때. 거품이 이렇게 따르면, 응. 응. 이 거품이 이렇게 한 생기고 한참가도. 근데 이건 지금 이게 찻잔이라 그러는데이 응. 물컵 잔에다가 따르면 그 어. 거품이 한참 남아 있고 그거를 와. 보고 간짜다 진짜를 응. 판단할 수 있는 기준. 우리 중국 마우타이 아,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어 마우타이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래요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우타이가 진짜지 가짜지 구별하려면 방금처럼 거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, 마우타이 먹으니까 어때요 권표야? 어, 너무 맛있는데요 아... 뭐 얼마야, 이거 얼마야 이세개 세트가? 우리나라 이미페이로... 아니 우리나라... 우리나라 돈으로 8만원? 오? 오 8만원? 한 개? 와... 한개 8만원이야? 야이 조그만 개? 개? 와우... 그? 어? 어? 어 관세 붙은 가격으로 고급 술입니다 여러분들 마호타이어에그 정도 되지 않까 이거는 어디나중요 음.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음. 어떤 가 아. 있으니까 이걸 마호타이다 먹고 나면 어. 이 입구를 깨면 이게, 수, 이게 수정이야. 어. 와 입구를 깨면 이 수정 수정 수정? <웃음> 좀 재밌다 그래서 와, 이제 마우탈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, 요거를 병에 네. 얼마큼 많이 모아있냐에 따라서 내가, 아, 내가 얼마큼 구의 상징이 될 정도 아, 음. 오 그래서 그냥, 그냥, 그냥 딱, 들어있네 그냥 그 이렇게 딱 이렇게 비싼기좀더어때 어때? 어때 만져보니까 어때? 오오오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데 <웃음> <야. 야. 야. 웃음> <이게> <웃음> <알아요. 웃음> 이거 이거 가허가허 네? 젓가락, 잠깐만 이도 비싸 보이는데? <웃음> 코스의 또 과정입니다.